잡아볼게. 서희야. <목소리> 강아지 만져봐. 밥이 좀 만져볼까? 밥, 밥이야 손. 손, 손, 손, 오구 오구 잘하네. 우리 밥이 똑똑해. 해보라. 야. 아구 서희도 손. <웃음> 머릿속에서 <머리> 집어넣다니 <웃음> 저렇게?